어?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대학교 철학과 1,4학번에 재학 중인 김진구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베이징대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은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서울대보다 더 좋은 곳이냐고 묻기도 하고 저한테 중국어 해보라기도 하고 또는 베징대학교 재학중인 중국인들이 정말 전교 1등밖에 없는지 묻기도 하고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SK 둘째 딸이 다닌 그 베징대학교가 맞는 거냐고 하기도 하고 그 베징대학교랍니다. 하하 <웃음> 앞으로 베징대학교에 대해서 많은 콘텐츠를 할 건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컨텐츠를 만들거나 직접 답변을 드릴 테니 궁금한 거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깨롱!